돈 놓고 돈먹기니까 물어봤더니 돈 놓고 돈먹기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배달앱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배달앱입니다 배달앱민족이라고 배달앱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떤지 저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사실 저는 배달앱을 이용해서 장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상담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배달 전문점을 하시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면서 하고 나서 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배달앱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과도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아 이거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돈 놓고 돈먹기니까 물어봤더니 돈 놓고 돈먹기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저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달앱의 이제 기본 배달 전문 하시는 가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깃발 꽂기 그 지역에 먼저 깃발을 꽂아야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처음 진입했을 때 깃발이 열개 꽂혀 있는 대기업 자본력이 좀 있는 아니면 이름이 좀 알려진 업체들이 훨씬 유리하다 새롭게 들어가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왜 그런 시스템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보통은 배달 대행 업체가 나가는 지역이 2km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은 배달 전문을 하다 보면은 반경이 2km 내외인데 배달 앱을 사용하면은 4km까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배달앱으로 가게들을 전환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다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배달앱 민족을 이용하는 가게 사장님들은 배민의 기본 상품 중 하나인 울트라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울트라콜 사용료가 88,000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광고를 하고 세군데 정도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88,000원 곱하기 3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한 군데만 상품을 사용하면 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소규모의 자영업자, 조그만 가게가 한 달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은 굉장히 자금력이 든든한 가게들은 10개 이상, 20개 이상 그렇게 깃발을 꽂아놓고 지역을 선점해놓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안 되겠죠.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놓고 돈먹힙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쿠폰 이벤트를 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자금력이 든든한 회사는 쿠폰 이벤트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쿠폰 이벤트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쿠... 쿠폰 이벤트의 본질은 제가 봤을 때는 박리담회라고 봅니다. 많이 팔았을 때 남는 경우인데 소규모의 가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쿠폰을 내서 박리담회를 많이 팔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워낙 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히 노출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또 들게 만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먹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쿠폰 이벤트 하고 할인해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가게들이 살아남아야지 소비자들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만 살아남아 있으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배달앱이 생기고 나름대로 서로 경쟁이 되고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배달앱만 배불리는 지금 현 상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배달 전문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저는 배달 전문으로 장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판단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느 느끼는 감정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배달 전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은 서로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